그, 이 모바일로 라이브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참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해서 한번 라이브 버튼 눌러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래 늘뭐 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3시 출근해서 이제 지금 퇴근을 하고 이제 세컨 잡을 바로 하러 가 길이죠. 제목도 안 써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안 계실 텐데, 그냥 저는 이걸 일단 이제 그 컨텐츠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일단 제가 요즘에 가장 답답해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거죠. 우리가, 어, 요즘 대통령으로 진짜, 어, 격이안 맞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고,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좋은 것은 검찰의 힘을 조금은 빼놨다. 이렇게 위안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큰 거. 제가 지금까지 저희 채널, 제 채널 이름을 패트릭샘 TV로 이렇게 유지하다가 오늘은 어제부터 시사 조커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웃음> 앞으로는 이제 시사성에, 뭐, 지금까지 컨텐츠도 계속 시사만 올렸죠. 초반에는 이제, 이거저거 해보다가, 갑자기 열받는 일이 생겼어. 도기적으로서아씨안 <웃음> 되겠다. 참전하자. 그게 이제 조국 교수님 일이었죠. 그때부터 참전을 했는데, 에,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요즘엔 사실 뭐,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영어 컨텐츠, 한때 또 소설 썼기 때문에 소설 콘텐츠 또 한때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 콘텐츠 근데 거의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은 와 저번에 노래 하나 올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즉흥적이긴 했어요 마무리가 마무리는 그랬는데 그 핵심적인 테마는 거의 한2 주일은 쭈물딱쭈물딱한것 같아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마무리가 잘 됐어 나름대로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만 노래가 그따구야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지만 그 상당히 고은 분투 중이다 구독자가 또안느니까아 거기서 또좀 이렇게 힘이 빠지죠 377명이 작은 숫자는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잘 하지 못해서 예, 그분들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 일부만, 예, 구독을 안 빼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기대를 하는 거야. 그래, 진보 스피커, 스피커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니 컨텐츠는 볼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요즘엔, 라이브도 좀 많이 하고, 뉴스도 좀 많이 올리고. 네, 지금은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에서 진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진 않았지만, 에, 검찰 수사권, 음, 다 뺏어온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일고 전쟁을 했다. 이런 평가. 그 다음에, 기호이도 좋은 건, 이번에 민주당 내부에서 배신이 없었다. 심지어 우리 조무찬 의원을 요즘 좋아하는 게, 아니, 당내에서 반대 의견 얘기할 수 있지. 근데 투표할 때는 당론을 따른다라는, 이게 이제 프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어, 언짢는 것은, 그 윤석열이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음, 방금 들은 뉴스인데, G7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이는 초대를 안 했다. 케이 트럼프라고 소문이 다 났어 세계적으로 아 진짜 작년만 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세계적인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서로 옆에 앉으려고 난리를 피고 근데 지금이 우리 상황에 현재 우리 한반도 한 정치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대선을 진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제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통합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확연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반대쪽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이데올로기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어 있고니다우리 보고 좌빨좌빨하니다 저희들은 좌익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좌익의 역사가 어떻게 망, 뭉개지고 지금의 한국 역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모르고 또 과거 역사는 더욱이 모르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국부로 모신다는 등 그런 개, 말, 말도 말안 되는 개뻘소리를 하고 앉은거지 응? 그러니까 역사라는 부분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알게 되면 그리고 이 한반도의 역사는 가슴으로 느끼면서 봐야 되거든요 최소한 태백산맥 정도의 책을 읽고서 아 우리 역사가 이랬구나 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이분법적으로, 빨갱이, 안 빨갱이, 이렇게 보게 되면, <웃음> 한국의 역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테렉산맥때 잘못 읽으면, 야, 이거 씨발, 무슨 빨갱이 오모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테렉산맥을 자세히 보면, 어, 서민의 어떤 피눈물을, 어, 그건 시사적으로, 이렇게, 희사나 서사적으로, 표현한 대화 소설이다라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예전에 그 학생운동 때 잡혀갔을 때그 감옥에서 읽었거든요. 하, 그때 진짜 눈물만 흘렸죠. 아무튼 그러한 그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려움, 그다음 또 정치 세력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검찰의 민낯, 조국 교수님의 지금까지의 그 어떤 그 흐름이 얼마나 폭압적인가 반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표현이 안 돼요. 진짜 야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야,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건 어떻게 이럴,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느낌이 가야 겨우 그래도, 아. 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 하고 있구는것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이 뭐 국민투표 하자고 하는데, 윤주석에서왜안 받아들여? 받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있는 그거지.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이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씨 근거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 이제 원칙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얘기하는 거고 절차에 있어서 타당성이 그것만 아니면 솔직히 사실 우리 변희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왜변희재씨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원시원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투표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그걸로 끝이야 제신이 물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아. 저는 사실 바라긴 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원내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들어가서 회계문을 장악하고 이재명의 뚜렷한 그리고 정권 정책을 가지고 정확하게 윤석결과 맞서는 모습으로 제작을 잡는 것이 정확한 이재명의 정답으로 대을합니다 이재명이 뭐 BK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말도안 되는 해서 떨어지면 그냥 사실 그걸로 끝나는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이재명이 그렇게까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떨어졌다? 그까지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냥 편하게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셨네요 별얘기 없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금방 나가실거지만 예, 지금에 있어서 예, 인사는 드릴게요한 명이 보고 계신데 아, 예, 저는 요번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패트릭 쌤 T V 에서 시사 조커 이렇게 바꿨어요. 조금 방송 자체가 막열락와면욕적거리막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냥 조금 이렇게 차갑게 시사를 본다. 시니컬하게 그런 느낌으로 이름을 바꿨고 어디까지 했지? 이재명으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 국회 의원 선거 나와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그런 우연을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가 사람 잘못 본 거지, 절대 떨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빨리 원내로 가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원내 대표나, 어, 아니면 뭐 국회의원 그 당대표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어, 어,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윤석열 그 치하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그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점이 어떤 놈을 만들었느냐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라고 생각세요 이준석이 이준석이 20대의 남자들을 그... 반패미로 갈라치기 하면서 거기서부터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들세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문제가 된거고 그 이준석의 본질이 지금 슬슬 드러나고 또 성상락까지 받았다라는 의심까지 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달한달한달 한, 한 이제 국민의힘이 제 이제 균열이 슬슬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물론 뭐 4개월 이후부터 되겠지만 정치적인 의미는 되겠어요 검찰이 이제 힘을 잃었구나라는 느낌을 줄수있 거예요. 근데 항상 남아있는 부패라든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정치인들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빨리 그 중수청을 세운으로써 네, 검찰 수사가 완전히 폐지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정안을 정확히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겠고요. 되 그래서 이준석이 몰락과 함께 네, 국민의힘도 어, 또한 그 근데 윤석열이가 몰락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뭡니까? 이 친구가 뭘 가지고 지금 벌써 네이버에 좋아요 없어졌잖아요. 하나에 없어졌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평가의 근거들을 밖으로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분석이에요. 그거를 네이버나 이쪽에서 이미 그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작전, 그리고 그 사이버, 요원들 10만을 양성하고 하겠다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제가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누굽니까? 저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옛날에 국정원 댓글 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댓글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느낌이 드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독재정권이, 에, 되어가는 수준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우리 스타일 자체가 독재정권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지가 권력을 잡는데 편한 방법들은 무엇이라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그것이 이제 사실인데 이제 검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주변에 눈치보고 이런 것보다 지가 원하는 거, 지가 원하는 걸 그대로 네, 끌고 가는 스타일 못 먹어도 고그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라 검찰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최고 돈덩자가 다섯 명인데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말 독특한 진보적 스피커 가 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정보들도 많이 제공하고 싶은데 아, 시간이 안돼 음악 하나 만들는게 힘들어가지고 음악 괜찮으시면 많이 파가셔서야 얘가 음악도 하더라 뭐 이렇게 말씀 좀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는 지선에서의 승리 그, 다음에 그 지선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원내 진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시장에서의 승리 경기도 승리 이런 게당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못 이긴다고요? 그거 지금 그 걔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 뭐 장년에 맞은 게 있습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표집을 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까보면요 지들은 이미 은서결을 이미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선에서 그 지대로 저도 선거 같은 거안 하고 싶은데 해야 돼요. 해서 보여줘야 돼. 민주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이 위축됐으니좋다 윤석열은 지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이후에 뭐... 예, 또두명 됐네요.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이후에 뭐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왜냐면 지가 하고 싶은 자리에 이미 앉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람 최대치의 목표에 도달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오직 내가 그러니 오늘 또 이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군림할까 이런 것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무능의 그 무능이라는 것이 그 정권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어, 변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아셨죠?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아우, 저도 살아요. 저 진짜 힘들게 살거든, 인생이. 제가 청계천팔가를 부르고 나서 인생이 진짜 청계천팔가처럼, 정말 청계천팔가처럼 살았어요.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그러면서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이제 살면서 버틴 건데, 어, 글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 새끼들이 정말 언론이 이제 언론에 기대하면 안 되는 게 얘들은 이제 재벌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그 서민이나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주지 않아.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뭐랄까 지들이 속해 있는 계층은 서민 계층이지만, 에, 코 끼어가지고 어, 그 그러니까 동물농장처럼 동물농장 주인의 가축이 되어버린 거죠 기자들한테. 이제 데모하면 나타나는 그 정경들이 사실 개인적 인격체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하나의 말 그런 유닛이 되는 그, 것처럼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신 있는 기자는 강진구 기자처럼 잘리기마련이에요 우리나라는 기자들에게 뭐라 할게 아니라 언론사 자체를 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보 세력들이 지금 보면 새날 TV 정말 좋아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너무 깊잖아 요 토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 마음의 편안함과 또 어떤 우리가 그 지적인 것들을 필요하니까 새날에서 충분히 그런 정보들을 제공한단 을 말이에요 토론을 통해 서 그리고 정보의 정확함 빨간아진님그 다음에 정보의 신속함 뉴스 썰그 다음에 닥쳐라 정치 또 시사 껀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프로잖아요. 거기다가 예리한 분석이 유동현 TV, 재미와 또예리함이 있는 또뭐 셀럽도 많이 나오는 강성범 TV. 그 다음에 시사 껀껀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우리 동지들, 이런 유튜버들이 어, 함께 할수 있는 거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우리만의 그런 언론 기구로서, 저런 쓰레기 언론을 상대하는 것이 방법이지 걔들 비판에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언론 유튜버 들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국민들의 각성을 시켜야 돼요 즉 비판을 할게 아니라 조중동은 객관적인 정론의 신문이 아니다 조중동이라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유튜버식 어떤 맨 전초전에 있는 어, 정보, 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돼.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어, 물론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냥 기득권 카르텔이 지지하고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가 있는, 나와 똑같은 소민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바보생이들은 정신을 차리게 해야 지 사실 그 한전이 민영화된다는 라게 사실은 무서운 어떤 그 뭐랄까 기득권들의 그, 아, 예, 방송 중에 전화와가지고, 아, 또 이런 일은 처음이네. 예, 왜냐면 제가 휴대폰으로 방송을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겸해서 이제 올리는 어, 건데 아, 이제 이제 좀더 열심히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좀더 준비도 좀 많이 하고 아, 그래서 조금 예리한 그런 어, 무슨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 언론보다 못해도 분석이나 뭐 정보 전달은 기성 언론과 못 어, 기성 언론에 못지않다 이런 얘기들 우리. 네, 유튜브, 진보 유튜브들이 듣는 그런 방송을 거듭나겠습니다. 네, 시사조커라는 이름으로 거듭나는 에피틱쌤 TV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두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메인방송 저녁에 방송하면 사실 뭐 시청자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거든요. 전화번호를 올려놓으면 누군가 전화해서 그분들다 토론을 하고 왜냐 아직은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데 <웃음> 한 분이라도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나같아도 전화를 안할것 같아 왜? 아니 세명두명영명 보는데 거기서 전화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내 방송은 지나고 나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3 0명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견 게시를 전화를 해주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패널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방송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두분 보시는데 두 분이 좋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날카롭게 그리고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을 좀 부실 수 있게 시사 좋고 답게 네,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최초의 모바일 라이브 이게 되네. 물론 이게 천명이 안 되면 안 되는지 알았나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메인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